뉴월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예. 제가 여기 야. 웬일이죠? 네? 저희 왜 여기 가온 이유가 뭐죠? 네, 저희가 자체 네. 콘텐츠를 얼마만에 여러분 이름 들었어요. 요번 저희의 새로운 콘텐츠 아니요. 퍼센트랑? 아직 못 들었어요. 저희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웃음> 네. 뭐예요? 뭐예요? 그건 바로바로 b 급 빅톤 어. 우리가 B급입니까? B, 빅 B급 빅톤의 그 B급은 매운맛의 빅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더 와이드한 그렇죠 네. 착한 맛, 순한 맛네 방송에서도 보지 못했던 순한, 모습을 착한. 여기서 볼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 그래서 오늘 뭐하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아. 오, 오 왕이니까. 아, 저번에, 저번에, 오뚜기 왕으로. 저기 쓸모없는 왕인데, 여기 배제시키죠? 숫자 네. 택이 아, 없는 왕이에요, 진짜. 제가 그때 복수를 다짐했거든요, 오뚜기 왕으로서. 네. 아, 그럼요. 아니요. 네 그래, 그러면은 그냥 주먹으로 정하죠? 하하오 <웃음> 그렇시다 자신이 오, 있나 봐 아, 혹시 이러려고 운동한 거 아니죠? <웃음> 어, 꼬레 싸움 좀 하나봐요 야, 야 그러면 코피 먼저 나는 사람이 지는 거 어때? 오케이 좋아요 아니면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걸로 어때요? 전 <웃음>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버기> <웃음> 차례갈배봅보 합시다 갈위보가 하자 <웃음> 안 내면 콜피 <웃음> 가위바위보 오? 오? 아 까비 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왕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쟁거 가위바위보! 아! 아! 안 되면 쟁거 가위바위보! 아! 오저 아! 처음이에요 진짜 와 웬일이야! 나왕 되면 거 진짜 4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야 지금 나왕 되면 안 되는데 야 좋겠다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번 판은? 한번 뽑아봐라 제가요? 어 저는 어? 어. 어. 하 아.. 뭔데? 시작부터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뭐야? 운동이야. 단체 줄력기 아 아니야 다시 한번 뽑아 다시. 어 뭐야 주장이. 아니야 아니야. 패지베이블 빌리. 근데 돌리는 건 누가 돌려? 아아 아, 제가 룰을 어. 돌리는 사람키 커야 돼. 맞아. 키가 음. 커야 돼. 아니야 키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웃음>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 이렇게 돌려줘야지. 키 큰데 너는 끝까지 돌릴. 야 형이 잘 돌려. 아니야, 그냥 왕이 알아서 정하기해왕 마음대로 해 어, 나하고... 아, 아. 아 잠깐만요 지 형이 먼저... 아, 식이 아, 너무 좋아 아, 황홀하다 야, 후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거는 나하고 승식이 어. 형이 잘 돌릴 테니까 나머지는 뛰어 아, 그거 뛰는 거 순서도 정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둘이 돌린다고? 둘이 네, 이렇게 돌릴게, 돌릴게 이런, <웃음> 아 뒤통수네 <웃음> 어, 이거 맞으면 아픈 줄이네 밧줄이네 거의 와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하고 안 해봤는데 1번은 찬이 형 아, 왕, 왕님 왕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알죠? 이거는요 이건 진짜 엄청난 전략이에요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웃음> 1번 아니고? 아, 아, 아, 아. 형이 끝까지 버텨줘야 돼 2번 수빈이 와 3번 수우형 <웃음> 4번 병찬이 5번 한세 아 연습 게임 한번 해도 돼요? <웃음>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어위 아래 그렇게 그렇지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자, 들어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아, 나 어떡해. 빨리 들어, 가 빨리 들어. 아, 빨리 들어가. 자, 1분. 2분하고. 자, 아, 셋.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자, 수빈이. 자, 들어갈게요. 아,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게요. 아, 빨리. 들어와, 아, 둘, 둘. 셋. 뭐야, 나가는 거야? 뭐야, 나가는 거야? 아니, 왜 나가? 나니 아니, 아니. 아니, 들어와. 아니, 뭔데. 뭔데? 아니 왜 나가? 그래, 왜 나가? 아, 아니 다시 줄넘기 할지 몰라? 아 빨리 좀 들어. 아니 계속 버텨줘야지 이렇게. 아, 아 우리 뛰어든다고. 아, 아, 아, 아, 빨리 좀해봐그냥 어이 게 못해. 정면으로 들어가면 처음. 어이 아, 그러니까. 야자 빨리 좀 해주면 안 되냐? 진짜 해보자. 바로 하자 바로. 야 바로 본 게임. 본 게임하자. 본, 본 게임. 가. 네. 본게에다 지금 체력 소모해서 오케이 오케이. 평판까지 아, 아, 버텨줘야 돼. 계속 앞에서 성실한 아 빨리 와나 진짜. 준비. 시작. 아. 오케이. 아 이거 어릴 차, 것, 차, 아 차. 차. 차. 차. 차. 앞으로 차, 앞으로 차, 앞으로. 차. 하! 하! 아 이다! 하! 요 아! 하세요! 아! 하! 하나. 둘. 셋. 네. 다세요 네! 이 아니 이시그니까 아 다섯 개 넘어 꼽니다 아 빅톤 너무 얕보셨습니다 아, 야, 저희 한 25개 정도는 했어 빅톤 완전 게임 돌인데 아 잠만 숨 맥혀 아, 아, 나만 운동한 거 같네 자두 두 번째 게임이죠 두 번째 왕이죠 네두 번째 왕이야 이거 왕이야 내지기를 물려줄 자왕아 큰일 났다 <웃음> 이거 누군데? 찬이 형입니다. 어, 참... 더찬 왕이야. 진짜 쓸모없는 왕이 뽑혔어. 아. 쓸모없다니 왕한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명씩 엎드려 빠쳐봐. 무슨 게임이야? 줄넘기 다시 한번요 왕님 빨리 정해요. 정해요? 정하세요. 정해요? 정하세요, 빨리. 내가 네 친구야? 아, 빨리 정해봐. 이거 <웃음> 약간 쉬워 보인다. 아주 적정한 게임을 잘골랐어 아파트 게임. 아 파트. 아 파트. 아 파트. 아, 아, 파트. 아 이거. 근데 하기 전에 왕의 권한 좀 써도 돼요? 뭐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음... 저는 일단은 참가는 안할 거고요. 벌칙은 무반주 와라셋 후렴 안무. 아, 어. 아, 아 예, 어, 네. 아, 네, 좋아요. 반응이 왜 그래? 아, 아, 좋아요. 아 역시 아, 아, 아, 좋은데 너, 너무 너무 너무 재밌잖아요. 게임부터가 너무 재밌는 거 같은데. 오. 강승식. 아, 강승식이야. 아, 돌 뭐야? 딱밤. 얘한테 맞게. 맞아야 돼? 네. 어. 그래. 어. 여기 앞머리 갈라지게 때려줘. 어. 아, 야, 그러면 내가 예의상 이거는 안 때릴게. 이거 하면은 여기 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순진아, 너 알지? 나나 메이데이 때 메이데이 때 이거 펀치기계 아. 1등한 거. 어. 오. 어. 와! 이거 이거 이걸로 할게. 오케이. 아, 어떻게 친구를 때리냐? 잘 때리잖아. 손. <웃음> <웃음>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냐? <웃음> 아이 <웃음> <야, 웃음> 잠깐만, 승이씨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아예 형 자유해요. 형 맘대로해. 왕이야. 자, 조용히 조용히 하고 아니, 있어. 딱밤 말고 뭐 손바닥으로 때려도 되는 거고. 주먹으로 때려도 돼. 인근 응, 둘이 <웃음> 게임 재밌네. 자 할게요. 야자 슛. <웃음> 아, 아, 뭐야? 아, 뭐야? 야 왕아. 아할 거면 손바닥으로 그냥. 임대준 너 이거. 아 짜증난다. 자 좋았어요. 자 다음 게임. 왕 뽑아야 돼요? 네, 그냥 뽑아주세요. 다음 게임 가면 안 돼요? 왕님 빨리 뽑아요 내가 뽑기 전까지 내가 왕인 거 간과하지 말고 있어 바뀌는 순간 형 어떡하려고 아 누구죠? 경찬인가 보다 승식이 아니야? 경찬이야 경찬이요? 야, 경찬이? 아, 한고 야마 너 이리 와봐 <웃음> 너 예, 성우 형 뒤에 서 있어 일단. 에이. 아 왕님 그럼 저 얼굴 안 나오는데. 안, 일단, 보여. 안,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수 없어. 일자로 서래요. 일자 서봤마 최대한 크게 좀. 들어가 있어. 너. 허, 허리 세우고, 허리 세우고. 왕님 뒤에서 에어컨 나옵니다. 야벽 보고 서 있어. <웃음> 아 이쪽 보고 서 있어. 얼굴 안 보이게 여기 보고 서 있어. 군아나 최병찬. 최병찬? 너 무릎 꿇고 손을 열. <웃음>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아, 저로 진짜 있어? 제3 라운드 게임. 자. 다음 게임, 트위스터? 아. 트위스터? 아. 트위스터 가겠습니다, 트위스터 아. 이게 뭐예요? 두명 뽑을게 승식과 한세 하겠다 아... 승식한세 아 다들 아, 조, 아쉬워하는 건가?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우리 왕님 아, 대박 나오시오, 둘 신발 벗어 신발 버소. 신발 버소. 신발 버소. 신발 버소. 성형 버소. 신발 버소. 왕님, 승식이 양말도 빼겨 주세요. <웃음> 무궁화 삼. 승식이는 초록색으로 간다. 어떤 발, 어떤 발, 어떤 발? 오른발, 왼발 일단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올려. 한 새는 빨간색을 간다. 두 번째 칸에 왼발, 오른발 다 올려. 두 번째. 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 신하들의 들어. 말을 들어보겠다 성원이야 들어봐 빨리 말해봐 왼발에세 번째 파란색에 두고 오른발을 초록색 세 번째 칸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빨간색과 빨간색만 해야 돼 어? 형이 게임 아, 안 해봤죠? 아, 몇 번째 칸 이건 상관없고 그냥 색깔만 지정해주면 을 돼요 신신이 노란색으로 가면 그냥 너가 아무거나 가면 돼 그리고 신신이 뭐좋 빨간색으로 가면 아무 때나 이런 데 짚어도 고아 이거 아, 편집이죠 아. <웃음> 빨리 다음 네, 게임 빨리 다음, 다음 다음 왕 정해 주세요 쓸모없는 왕씨 <웃음> 쓸모없는 왕씨 <망수씨> 같은이라고 <웃음> 근데 문제는 왕도 지금 그걸 인정해 <웃음> 아 <아이고>, 이거 <웃음> 멍청아 본인도 아무 말못 하고 있어 뭘뭘한 거야 이 멍청아 하나 <웃음> 승시경 아 제가 문제였네요 <웃음> 스파이다 스파이 산업 스파이야 주작이에요? 어, ]가요? 저 중요한 임무 아, 주지 마세요. 네? 저 진짜 못 한단 말이에요. 어, 저 진짜 못 하는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솜식 아, 씨가 엄청 당한 게 많다고 솜식 아. 씨가 당하는 캐릭터하고 아, 그렇죠. 그, 어떡해요? 지한번 받았으면 솜식 씨가? 아, 진짜 리얼로 속여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갚아주고 싶은 사람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좀 어려운데. 네. 나중에 룸메들이랑 하면 음, 네. 뭐 룸메들이랑 뭐래? 아? 음 어? 뭐래? 너 스파이? 컨텐츠? 컨텐츠? 스파이네 야, 공룰이다 덤크림 씨 죽여 어? 뭐야? 왜나또 죽어? 죽어? 야. 죽여? 어, 네? 시작부터. 아. 시작터 시작부터 뭐야? 시작부터 시작부터 빨리 해 아야 빨리 좀 해봐 그냥 어왜 이렇게 못해? <웃음> 뭐야 <웃음> <와>. <웃음> 망한 터 같은데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어나 그냥 게임만 하고 싶어 음...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나 게임만 하게 해줘야지 <Fox3> 아, 아, 아, 아! 아 이거 괜찮냐고, 이거 뭐라고? 좋아! 빨리 가! 근데 원래 이런 게임이야? 아니, 왜 맨날 이런 거나 시켜? 아, 나안마 맞...